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 밝힐 내용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리랑 이별 중에 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차라리 자궁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제발 생리와 이별하고 싶다. 생리통과 이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뭐라도 다 팔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생리통과 이별할 수만 있다면 영혼까지 내어드리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부인과에서 선생님이 제가 영혼을 팔지 않고도 생리와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피임 시술인데요 피임 시술을 하고 나면 생리 양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생리통도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피임 시술 중에서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치료에도 또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까지 된다고 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혹했어요. 헉, 가만히 있어, 막 그럼 생리도 안 하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걷다가 피임까지 되네? 헉, 그럼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모든 의약품이 다 그렇듯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작용을 집에 와서 미친듯이 찾아보고 이 피임 시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그리고 저의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PM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 인플라논. 미레나랑 카일리나, 그리고 제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레보노르, 게스트렐 동일한 호르몬을 사용을 했지만, 자궁 안에서 얼마만큼 호르몬을 분출하냐에 따라서 이세 가지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우선, 미레나랑 카일리나는 둘다 5년짜리에요. 그리고 제이디스는 3년짜리에요 이세 가지 중에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미레나예요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총 5년 동안 52mg이 나온다고 해요 카일리나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5년 동안 19.5mg이 나온다고 해요 제이디스는 13.5mg이 들어가 있어요 제이디스가 가장 호르몬 양은 적은데 사실 3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카일리나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임플라노는 자궁 내에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팔 밑에다가 가느다란 막대기 같은 걸 여기다 넣어서 이 안에서 계속 호르몬이 분출을 하는 건데 자궁 내로 뭔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혼 여성분들 중에서 자궁 내에 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싫다 나는 극도로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인플라논이 날것 같아요 인플라논은 미레나랑 카일리나 제이디스랑 조금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에토노 게스트렐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것도 결국에는 레보노르 게스트렐 계열이긴 한데 가지가, 잔가지가 조금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라노는 3년이에요 아까 제이디스랑 동일한데 호르몬 함량이 이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60mg 인플라노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돌고 그리고 자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르몬 함량이 높다고들 하더라고요 호르몬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부작용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라논이 호르몬 함량이 가장 높으니까 부작용도 가장 심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카일리나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이 미레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그냥 피임만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카일리나를 통해서도 생리통이 줄어들고 뭐 생리양이 줄어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 받아보신 분들 후기를 다 찾아봤는데 카일리나를 통해서도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레나 카일리나 인플라논 이세 가지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미레나를 선택했던 이유는 오로지 생리통 때문이었어요 생리를 끊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심정이었는데 뭐 생리를 끊을 수 있다면 미레나를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레나를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 기간 이후에 또 바꿔서 그냥 가아 끼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실제로 미레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도 찾아보고 인플라논이나 카일리나 후기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작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하열이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이 여드름이나 체중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결국에는 뺐다라고 많이 들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생리를안 하는 것도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왜부작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우울증도 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됐던 건 여드름이랑 체중 증가였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쭤봤을 때 제가 한결 마음이 놓였던 게 여드름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정말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대요. 그리고 시술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트러블이 날지 안 날지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뭐라 딱히 트러블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트러블이 100% 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내가 직접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체중 증가 같은 경우에도 후기를 제가 찾아보면 막 10kg씩 적다 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가져본 몸무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실제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체중 증가는 보통 1kg 내외래요 하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그보다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10%의 확률로 내가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혈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혈을 하기는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팬티라이너로 하고 다니면 불편하고 그렇다고 팬티라이너를안 했다가 또 갑자기 쏟아지면 아, 또 그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더 짜증이 난다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제가 다 들었을 때 나한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직접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선생님께 그 많은 시술 중에서 뭐 하나를 콕 집어주세요 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생리전 중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이 시술 같은 경우는 배란은다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동일하게 다 이루어지되 그냥 자궁의 내막이 얇아서 착상이 안 되는 것 뿐이래요 생리전 중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을 먹는 게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시술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원래 생리를 다 해야 건강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생리를 안 하면 뭔가 문제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임신을 위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이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서 그게 다 혈로 나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더러운 몸에 있는 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p m 시술을 통해서 생리를 하지 않더라도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술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부작용에 당첨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다시 가서 이 PM기구를 빼면 체중이 만약에 늘어났던 거는 다시 줄어든다고도 하고 여드름이 났던 것도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두통이 있었던 것도 사라지고 뭐 두통이 있었던 것도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인플라논 같은 경우는 당일날 바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혈액에 타고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라논은 호르몬의 양이 가장 많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임효과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피임효과가 가장 빠르게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술은 5분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달랐어요 저는 생리를 하는 도중에 간게 아니라 생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갔기 때문에 생리가 끝나면서 자궁 경부 입구가 확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가 도저히 열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대로는 시술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알약을 두어 주셨어요. 그 알약을 먹으면 자궁 경부의 입구가 스르르 열린대요. 힘이 좀 풀린대요. 그래서 그때 시술을 하자 라고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갔다가 시술을 실패를 하고 약을 받아와서 월요일날 다시 제가 재방문을 했고요. 결국에는 월요일에 가서도 이 자궁경부의 입구가 열리지 않아서 뚫었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뚫었고요. 수면마취 동의서까지 다 썼는데 그냥 마취를 해주시지 너무 아팠어요. 통증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궁경부에 입술을 처음에 이렇게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리통 중에서 막 밑에가 빠질 것 같은 느낌? 누가 밑에서 내자궁확 잡아서 확 끄는 느낌? 근데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레나가 한 번에 쑥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행히도 정말 더럽게 아팠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생리통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시술시간이 한 10분 정도? 였던 것 같은데 거의 그 10분이 뭐 10시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시술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내가 이시술 여기서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 이 시술을 받으려고 한게 아닌데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제몇 멱살 잡았을 거야 진짜 멱살 잡았을 거야 진짜 근데 저는 자궁경부 입구가 완전히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생리 중간에 가시면 이 자궁경부의 입구가 어느 정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처럼 미친 듯이 큰 고통을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시술하고 3일째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복통이 살짝 있어요 첫날에는 굉장히 심한 생리통 정말 하루종일 얼굴도 새하얗고 별로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냥 고통이 최고라서 그냥 어, 어떻게 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누워있고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조금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생리통이 여전히 있었어요. 제가 사실 시술을 받고 첫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오늘은 도저히 못 찍겠다 내일 찍어야지 하고 나서 이튿날 왔는데 이튿날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영상 오늘 못 찍어, 아이 상태로는 못 찍어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3일째인데 통증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하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라이너에 굉장히 살짝만 묻어나는 정도? 굉장히 적은 양이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통 빼놓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술을 하고 나서 콘돔을 안 사용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콘돔은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피임 시술을 했기 때문에 콘돔을 이제지않도 되는구나 자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98%, 2 실패 확률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피임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콘돔은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과격한 운동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부작용으로 하율을 할 때에도 운동에도 전혀 상관은 없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생리와 작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미레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해드리고 또 병원을 다음 달에 한번더 가야 돼요 병원 가서 검진 받을 때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 제가 여쭤보고 선생님의 답변을 제가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